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당뇨에서 기인한 기립성 저혈압으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면 질병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창원지법 2020나 59960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치의는 사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단순 사고보다 기저질환과의 인과관계로 인한 반복적인 쓰러짐으로 인하여 부작용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여 병사로 진단서를 발급함이라는 기록을 남겼고 이에 의하면 망인이 당뇨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당뇨에 기인한 기립성 저혈압으로 여러 번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전체적인 과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이 결국 당뇨라는 질병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원인은 망인이 2018년 11월 29일 또는 2018년 12월 2일 무렵 넘어져 머리에 충격을 받은 사고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주체인은위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작성함에 있어 기저질환과의 연관성을 중점에 두어 뇌출혈을 발생시킨 두부 충격사고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 진료기록 감정위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에 직접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고 병사보다는 외인사로 작성한다고 라 회신한 점 망인이 2018년 11월 29일 무렵 넘어져 머리에 추격을 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CT 촬영 결과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소량 확인되었으며 특수치료시설 입원치료는 당뇨의 증상이 심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위사고로 발생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하였던 것인 점 망인은 2018년 12월 2일 다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으로 추정되고 그로 인해 출혈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결국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직접 사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망인이 기저질환인 당뇨의 영향으로 기립성 저혈압 등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2018년 10월 및 2018년 11월경 자주 넘어지고 쓰러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한 것은 2018년 12월 2일 무렵 넘어질 때 머리에 충격이 가해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및 다량의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지 위 치료 중이던 당뇨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는 질병사망특별약관에 의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상해사망특별약관에 의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 있다 할 것입니다.